보름달이 뜬 2월 6일 터키 트리키에에서는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대지진으로 인하여 4만 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터키에서 최근 또다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건물이 무너지고 추가 매몰자가 생겼습니다. 과거 터키에서 발생했던 방진을 살펴보면 1668년 부가나톨리아 지진, 1939년 엘르 진잔 지진, 1999년 이지미트 지진, 2011년 반지진, 2020년 엘라지 지진, 2020년 에게 지진, 그리고 최근 발생한 2023년 2월 6일 터키 중부와 남부를 강타한 가지 한태프 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1년 발생했던 반지진에 대하여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터키 반지진이 10월 23일 발생하여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3월 11일과는 약 6개월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규모 9.1의 대지진이었던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 작년 2022년에도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발생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 6개월 이후 발생한 터키의 반지진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 그 여파가 서쪽으로 움직여서 10월 23일에 터키의 반지진이 발생했다고 추측해볼 개연성은 충분히 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6개월 후에 발생했던 터키의 반지진을 살펴보면 2011년 10월 23일 13시 41분에 터키 반에서 일어난 규모 7.1의 지진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16km 정도로 예탔으며 터키 동부를 강타했습니다. 진앙은 반의 북동쪽 19km 지점이며 광범위한 지역이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건물 구조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604명의 사망자와 4152명의 부상자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이후 5개월간 규모 1.5에서 5.8 사이에 크고 작은 지진이 9천여 건 있었습니다. 과거 2011년 일본과 터키가 지진을 동과서에서 균형을 맞추는 지진들이 발생을 하였듯이 동일본 대지진 12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12년 뒤인 2023년에 터키의 2월 6일 강진 이후 일본에서 동과서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이 이번에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2월 24일에도 터키 아르트빈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아르트빈에서 일주일 동안 산사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산사태는 터키의 아르트빈, 에르주룸 고속도로의 대리너사 터널을 덮쳤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터키의 아르트빈은 퀴르키의 루마니아 조지아 등 수많은 나라가 접해 있는 흑해의 동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이고 토지의 약 55%가 숲으로 덮여 있어 사시사철 수려한 경관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